저는 전남 방향에 살고 있는 구랜조이 네. 회원, 닉네임 어, 라드리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케이스는 리안리 에어 케이스고요 펜은 어, 이번에 출시된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서멀 테이크사의 트리오 펜. 12개 들어갔어요. 12개 들어갔고요 어... 뒤에는 80mm 짜리 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개에 달았고요. 쿨러는 크라켄사의 X7이 3면 이게 상단에 달았어요. 아. 그 메인보드는 막시 u 스 X u 뮬러 요즘 막시무스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번에 구세대 아마 기다리고 있어요. 그 z 3 9 0 Apex 아. 나오면 살려고 일단은. 아. 기다리고 있구요 이 램이 G-Skill 램인데 네. 어, 고수율 램이에요 그4133 아, 이제 그17 CL-17이라고 17 타이밍 램인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고수율 램을 안 팔더라고요 뉴웨그에서 네. 짓고 세상에. 네. <웃음> 이것도 이제 디안니 사의 스트리머 RGB 케이블아 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케이블도 RGB 들어가는 네. 거였구나 네 이렇게 아. 움직여요 원래 이거 스트리머 그거 그래픽 카드용 케이블도 있었는데 네. 좀 뻑뻑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좀 바꾸다 보니까 케이블이 많이 늘어지더라고요. 일단 아. 그래서 일단은 파워선의 기본적인 거 달아놨고요. 나중에 아. 이제 또 바꾸 바꿀, 바꿀 생각이고 이게 조텍사의 2080 Ti 엑스트림이죠. 네. <웃음> 제트기어에서 판매하던 거 다섯 개한정판매아그 중에 하나 사신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 아, 세세하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1080 Ti 제가 조탁도 네. 스트림코어 썼었는데 정말 만족했어서.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나오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CPU는 어떤 건지 참. 아 맞다 CPU 8086K. 예. 네. 51배수. 음. 네네. 시소닉시소닉사의 트라이姆. 음. 트라이. 스타늄파운드에1 0 0 0 w 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것저것 얼마나 대조사별로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 좋다기 최고인 것 같아요 <웃음> 이런 뒷말이 예, <웃음> 아니라 어, 제 쿨인조에 그래도 있겠지만 슬전파스가 38,300점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마음마제 생각에는 흔들리기 웃긴 한데 아마 옷 바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맞춰보니까 완전 색깔이 똑같은 것 같아요. 조탁 시스템으로 이번 컴퓨터는 맞춰 되지 않을까요? <웃음> 저총 시스템 가격은 700, 700? 세상. 네, 700.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 이용하면서 진짜 종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택의 평이 너무 좋아요. 이게 성능도 좋은데 특히 5년 AS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다. 서비스도 좋고 정말 지금처럼만 내주면 될것 같아요. 정말 프리미엄 그래픽카드라는 면에서 정말 많이 좋니다 감성. 싫어하는 사람이 속한 게좋대거요 <웃음>